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죠. 하지만 정보와 사회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례와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우고요. 초연결, 초진흥융합사회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 또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입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과 처리하고 이용하는 영역은 거대하게 확장되면서 개인정보가 특히나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루려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이버의 공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남북문제, 북핵문제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주요 이슈를 이용해서 우리의 업무 파일을 특히나 자주 사용하는 한글이나 MS 오피스 등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나 거래소와 같은 곳에 공격이 증가하고 또 그에 대한 탈취나 채굴을 목적으로 악성 코드가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죠. 해외 사례 중에서 아주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영국의 16개의 병원이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병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들도 위험에 방치된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스웨덴은 대국민 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내무부 또 장관급의 관료들이 축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최대의 규모로 240억 원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거래 대금이 탈취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메일 한 통으로 인해서 탈취를 당해, 당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 사고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고 난 후에 그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중요한 자료는 항상 정기적으로 백업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대량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원인과 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두 가지로 이제 귀추가 됩니다. 하나는 외부에 의한 해킹 공격이고 또 하나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 사고입니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 사고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발생했던 카드 3사 사건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협력업체 직원이 본인의 USB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8천만 건을 유출하여 대출업자한테 판매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정보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 또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번호 여러분 제가 다른 교육에 가서 개인정보보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손을 드셔서 말씀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아주 유니크한 우리의 개인정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어? 왜 나, 내 이름이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특정인에 관한 그리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기업의 개인정, 기업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의 의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의무 사항이고요. 또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이르는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에 이르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어, 잘 하지 않는 그리고 어기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사항은 바로 제21조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파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더 상세히 또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러한 의무사항인데요. 바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법상에서는 네 가지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고객의 또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개인정보 항목 또 개인정보 처리하는 기간,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당신의 개인정보를 우리 회사에서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떠한 일정한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도 함께 고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사항입니다.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이 동의 수집할 때 동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무려 5천만 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과 함께 제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공 시에는 한 가지만 더 고지하시면 됩니다. 바로 어느 곳에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의 고지사항을 알리시면 되는데요. 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만약에 의무사항을 위반하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바로 어 조금 무섭긴 하지만요.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 빨간 줄에 해당됩니다. 영원히 주원 글씨가 남는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은 동일합니다. 수집을 위반했을 경우와 제공을 위반했을 경우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어, 금액을 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뭐 지금 저희는 사실은 잘 해당되지 않겠지만 특히나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수집은 기본이고요. 또 제공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수집에 대한 또는 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어, 법적 의무사항을 알고 계시면 좀더 업무 활용에 어, 매끄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일례로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범죄수사나 또 법원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 형집행에 대한 경우에는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 그러한 업무를 위해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민간업체나 또는 회사, 우리와 같은 회사에서나 또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로 제공에 대한 동의나 법적인 근거가 해결된 다음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그런 어, 담당자에게 반드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 줄 것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파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서를 같이 송부하시는 어,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정보를 파기에 대한, 파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정보는 수집이나 또는 활용하는 것은 매우 빈번하고 또 쉽게 우리가 업무 활용을 할때 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보를 차곡차곡 잘 활용해서 보관해서 이용하기를 원하지 파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파기는 나중에, 나중에라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파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또 쉽게 네,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파기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인 기간을 또 초래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위반이 일어나서 네, 쉽게는 3천만원에 대한 과태료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음. 여러분을 회, 협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법을 어, 준수하지 않으면 이러한 네, 큰 피해가 올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네,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사무 환경에서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CCTV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여러분의 영상정보가 보관되게 되는데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25조의 CCTV에 대한 개인정보 의무사항도 굉장히 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거나 또는 CCTV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열람하거나 또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할 때도 여러분의 회사나 또 여러분이 담당자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CCTV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또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CTV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수집에 대한 동의 또 동의가 없이 처리되는 CCTV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 영상에 내 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거나 또 열람하시는 안되는 그러한 의무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상세한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있고요 또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열람할 수 있는 네, 개인정보로.go.kr이나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개인정보 파일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PC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이라든가 또 항상 그 파일을 정리하실 때 암호화해야 되는 중요한 비밀번호와 같은 그리고 민감정보와 같은 그리고 또 고유식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엑셀 파일, 한글 파일을 쓰지 않고 보관하실 때는 암호화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우남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불법으로 조회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하 사례를 모의했고 그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착취 협박에까지 이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우 씁쓸하지만 정보시스템 설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개인정보 불법 접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인의 도덕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만이 시스템을 사용할 거라고 가정하고 설계하는 것은 보안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접속한 사용자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시스템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보는 금전적인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상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십만 원쯤이면 기꺼이 지출하는 사람이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보안의식이 철저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어서 상시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하는 사람이 운명하는 것으로 대형 보안 사고가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발견해서 사고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개개, 일원의 확고한 인식 제고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열심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